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블록인포의 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영상에 나오는 카드 뉴스의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블록인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블록인포의 다양한 컨텐츠 천천히 둘러봐 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인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체인들 중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인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다 한 번쯤은 온체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온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온체인에 기록되는 트랜잭션의 경우 영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온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온체인은 이처럼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블록체인 내 모든 거래 내역들이 기록되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렇지만 온체인에만 의존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체인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체인의 단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속도입니다. 트랜잭션이 발생한 후 해당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전달되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온체인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겠죠. 네, 두 번째는 트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온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네, 자신의 거래 내역이나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는 트랜잭션이 오픈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종종 화두가 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및 확장성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비용을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다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체인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오프체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프체인은 말 그대로 온체인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체인은 블록체인 내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의미한다면 오프체인은 메인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온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오프체인을 사용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온체인에만 의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체인의 트랜잭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오프체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온체인과 다르게 오프체인의 경우 제약사항들이 비교적 많이 없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오프체인은 온체인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 문제는 서버 운영자가 부담스러워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는 오프체인의 네트워크에 진입을 한후 발생하는 거래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온체인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체인은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온체인과 다르게 오프체인에서는 핵심 거래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프체인은 온체인에 비해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고 최종적인 거래내용만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속도를 비교적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프체인의 경우 이렇게 여러 장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오프체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 운영사나 서버 내부에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수 없고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네, 오프체인 이용 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렇게 양날의 건과 같은 모습이 항상 존재하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블록체인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온체인과 그의 제약사항을 해결한 오프체인을 적절히 사용하여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의 카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